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친화인증표시를 이렇게 건강친화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 이것이 건강친화기업이구나를 인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헬스 프렌드리 약자, H 자와, 여기에 보이는 H 자와 F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건강과 친화 기업 만나서 모두의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건강 친화 인증 표시제도. 그 다음,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자, 과음에 대한 경고 문구를 해야 되는데 용기 용량이 만약에 300ml 미만일 경우는 7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300ml 이상인 경우에는 9포인트 이상으로 하라 자, 색상은 <웃음> 자, 색상, 색상 글자체는 고딕체 색상은 상표 도안의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하라 어떤 색을 딱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고문구 색상은 상표 도안 색상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으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라 글자체는 고딕체로 해라 표시 위치는 상표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상표 하단에 표기해야 되고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밑에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라 그 다음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는 이렇게 설치해라 이와 같이 안내 표, 표지 내용에는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 예로서 이런 그림이나 혹은 문자로서 이런 예시 금주 구역 혹은 금주 이렇게 표시를 해라 안내 표지에 그다음 건물일 때 자, 금년 건물 금년 시설 그밖에 경우에는 금년 이렇게 표시하라 표시하라. 흡연실을 설치할 때나 흡연실에 이렇게 흡연실 그러면서 표시를 해라. 표시를 해라.